제목을 입력하실 때1자료 데이터에 학생별 성적 자료를 쓰지 마시고 2 작업표 형식에 있는 학생 성적 현황을 제목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2 작업표 형식을 보시고 문제지에 나온 것처럼 평균을 범위 씌워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나머지도 범위를 씌워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 대각선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도 똑같이 범위를 씌워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에서 대각선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병합을 안 했기 때문에 맞춤 탭을 눌러주시고 셀 병합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주시면 병합된 십자형 대각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표 전체를 블럭 씌우시고 모든 테두리를 선택해서 테두리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제목은 16포인트 밑줄 처리해야 되니까 제목줄 한 줄을 전체 범위 씌우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 크기는 16 그 다음 밑줄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1번 과제 점수를 풀어보겠습니다. 과제 등급이 a이면 이라고 나왔죠. 이면 뭐뭐라면 이라는 말이 나오면 if문으로 문제를 붙이면 됩니다. 는 if 가로 열어주시고 과제 등급이라고 했으니까 b 3세를 찍어주시고 가제등급이 a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는 쌍따옴표 a 쌍따옴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콤마 그렇다면 20 적어주시고 콤마 20이 아니면 15랑 10이 있는데 저희는 10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아주시고 이 품은 전체를 블럭 씌우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 10을 블럭 씌우셔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리고 A를 B로 바꿔주시고 10을 15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가제 등급이 A이면 20, B이면 15, C이면 10이 됐습니다.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총점을 구해보겠습니다. 는 적어주시고요. 가제 점수 E3셀을 찍어주시고 더하기 가로 두개를 열어주시고 중간 C3셀을 찍어주시고 더하기 기말 d 3셀 찍어주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40% 가로 닫으시면 됩니다. 3번 조종 점수를 풀어보겠습니다. 크거나 같으면, 뭐뭐라면, 뭐뭐이면 이런 문제는 if문으로 푼다고 했죠. 그래서 는 if 가로 열어주시고 기말이라고 했으니까 기말 d3셀을 찍어주시고 중간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적어주시고 중간 C3셀을 찍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조정 점수는 기말 곱하기 20%라고 했으니까 D3셀 곱하기 20% 해주시고 콤마 기말이 중간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그건 작다는 소리죠. 그래서 기말이 중간보다 작으면 조정 점수는 중간에 10%니까 중간 C3셀 곱하기 10% 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4번 최종 점수를 풀어보겠습니다. 는 총점 F3셀을 찍어주시고 더하기 조정 점수 G3셀을 찍어주겠습니다. 5번 총점 순위를 구합니다. 순위는 랭크로 구하면 되죠. 는 랭크 적어주시고 숫자 값을 찍어줍니다. h3 셀 콤마 그 다음 범위는 최종 점수의 전체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h3부터 h22까지 씌우시고요.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그 다음 내림차순, 오름차순 중에서 가장 높은 경우 순위를 1로 한다 그랬으니까 내림 차순 하시면 가장 높은 점수가 1등이 됩니다. 내림 차순 선택해 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평가를 풀어보겠습니다. 뭐뭐 이상이면 이니까 이 f 문으로 푸시면 되죠. 최종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했으니까 최종 점수 H3셀을 찍어주시고 크거나 같다 90 적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 콤마 90 이상이면 최우수라고 했으니까 쌍따옴표 최우수 쌍따옴표 콤마 그렇지 않으면 우수랑 미달이랑 보통이 있죠. 저희는 보통이라고 적겠습니다. 쌍 따옴표, 보통 쌍 따옴표. 그다음 이 품은 전체를 블럭 씌우시고 컨트롤 c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쌍 따옴표, 보통 쌍 따옴표를 블럭 씌우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겠습니다. 그 다음 90을 80으로 바꾸시고 최우수를 우수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60 미달이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보통 전체를 블록 씌워서 컨트롤 V 90 이상을 60 이상으로 바꾸시고요. 최우수를 보통으로 바꾸겠습니다. 보통을 미달로 바꿔주겠습니다. 60 이상이면 보통 60 이상이 아니면, 즉60 미만이면 미달이 되는 겁니다. 결과값을 자동 채우게 해주시고, 채우수가 90 이상, 우수가80 이상, 그 다음 60 미만이 아닌 값들은 보통 60 미만은 미달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7번, 각 항목의 평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는 Average 적어주시고요. 범위를 씌워줍니다. C3부터 C22까지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끝난 겁니다. 8번,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학생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수를 세는 것은 Count If로 구할 수 있습니다. 는 COUNTIF 범위를 H3부터 H21까지 씌워주시고요. 콤마를 찍으시고 조건은 반드시 쌍따옴표 안에 적으셔야 됩니다.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85 쌍따옴표 해주시고 가로 닫으시면 85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9번 가제등급이 a 또는 b인 학생들의 최종점수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Product를 사용하라고 했죠. sumProduct는 범위만 씌워주시면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가제등급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최종점수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는 o 프로덕트 과제 등급 범위 씌워주시고 콤마 최종 점수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원래는 값이 구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범위는 숫자 범위를 말합니다. 숫자면 바로 구해지지만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값이 제대로 구해지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예제를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는 sumproduct 해가지고 최종 점수의 범위, 콤마 총점순위의 범위를 씌워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값이 구해지죠. 4,814.4라는 결과값은 같은 줄에 있는 값을 곱한 결과값에다가 곱하기의 결과값을 다시 합계된 값이 바로 SUMPRODUCT입니다. 그래서 숫자 범위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희들은 A 또는 B인 문자가 포함된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FIND 함수와 ISNUMBER 함수를 써야 됩니다. 총점 순위의 범위를 과제 등급의 범위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첫 줄에 있는 C랑 79.8을 곱해서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문자랑 숫자를 곱하니까 결과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제 등급의 범위에서 a를 찾기 위해서 find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find 가로 열어주시고 쌍따옴표 a 쌍따옴표를 해주시고 콤마를 찍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범위는 그대로 놔두시고 맨 마지막에 가로를 하나 더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샵Value라는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샵Value는 find로 그 글자를 찾을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에러 메시지입니다. 한번 find 함수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글자를 찾습니다. comma l3부터 l7까지의 범위를 씌웠는데 파인드 함수는 범위를 씌워도 범위 전체를 찾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셀 l3셀에 있는 c만 가지고 값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c는 a와 같지 않기 때문에 value라는 오류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파인드 함수는 찾는 값이 있으면 위치값, 만약에 A, B, C가 있는데 저희가 C를 찾았다고 하면 C는 세 번째 위치하기 때문에 리턴 값은 3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글자가 일치하면 무조건 1이라는 값이 리턴 됩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내려주시면 A가 들어있는 세 번째 줄에만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죠. 찾는 값이 없으면 샵 밸류를 출력합니다. 근데 샵 밸류는 오류 메시지이기 때문에 계산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할 수 있도록 isNumber를 써서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 파인드 함수 전체를 isNumber 함수 안에 넣어버리면 true와 false로 나오게 됩니다. false는 숫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true는 숫자라는 뜻이죠. find가 1이라는 숫자 값을 리턴해 주기 때문에 true가 나오면 찾았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이제는 isNumber 전체 문장을 아까의 someProduct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치면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True라는 값은 숫자값이 아니고 논리값입니다. 참 거짓을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사측연산, 더쌤, 뺄쌤, 곱쌤, 나눗셈을 해주면 숫자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끝에다가 곱하기 1을 해주면 사측연산이기 때문에 숫자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값 true에 곱하기 1을 해주면 숫자값이 1이 됩니다. a가 들어있는 세 번째 줄의 값은 1 곱하기 74가 되기 때문에 74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s u m product 안에서 이제 o와 a n d 연산자를 써야 되는데 사칭 연산자로 a n d 와 o r 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는 앤드 연산이고요. 더하기는 오와 연산입니다. 지금 구해진 값에다가 이즈 넘버 전체 문장을 블럭 씌워서 컨트롤 C를 해주시고 더하기를 해주면 또는이라는 오와 연산이 됩니다.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셔서 A를 B로만 바꿔주시면 A 또는 B라는 연산이 됩니다. 그리고라는 엔드 연산을 하고 싶으면 곱하기 연산자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결과값이 맞는지 s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74와 71.4를 더하면 145.4가 맞죠? 그래서 연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값이 정확하게 잘 구해졌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하기 연산자는 사측 연산자죠. 그래서 true 값에다가 더하기 true 값을 하면 숫자로 변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1을 굳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을 지워주시고 쓰셔도 정확하게 값이 구해집니다.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문제에서 가제등급의 범위에서 a를 찾아야 됩니다. find 가로 열고 쌍따옴표 a 쌍따옴표 콤마 찍어주시고 b3부터 b22 다음에 가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find 함수 전체를 isNumber로 씌워주시면 되죠. isNumber 가로 여시고 find 함수 끝에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 다음 더하기를 하면 O와 연산이 되죠. 또는 그래서 이즈넘버 전체를 복사하셔서 더하기 뒤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A를 B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또는 B인 최종 점수의 합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는 다음에 라운드 가로 열어주시고 맨 마지막에 심표를 찍어주시고 정수로 표현하려면 끝에 0을 적어주시고 가로 닫으면 됩니다. 지시사항에 보시면 라 작업표의 정렬순서에 따라 조건에 맞게 정렬 후 도출된 결과에 의한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수식을 기재하시기 전에 정렬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데이터 탭에서 정렬을 누릅니다. 정렬 기준은 최종 점수를 내림차순으로 만들어 주시고 기준 추가를 눌러서 가제 등급을 오름차순으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10번 구에 적용된 함수를 기재하시오라고 되어있죠. 는 생략하고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서 는을 제외하고 전체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클릭하셔서 컨트롤 V를 하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유는 저희가 여기를 셀 병합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이 오류 메시지를 안 나타나게 하시려면 키보드에서 다운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운표 적어주시고 컨트롤 V 하시면 오류 없이 입력이 됩니다. 11번 총점순위가 10 이상, 15 이하인 조정점수, 최종점수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는 sumifs 가로 열어주시고 학계 범위를 적어줘야 되죠. 조정점수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총점순위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쌍따옴표 크거나 같 10 쌍따옴표 해주시면 첫 번째 조건 총점순위가 10 이상인 게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 콤마 총점순위 범위 씌워주시고 콤마 쌍따옴표 작거나 같다 15 쌍따옴표 괄호 닫으시면 총점순위가 15 이하인 거에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동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값이 제대로 구해지지가 않죠. 파란색 범위는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는 게 맞지만 초록색 범위는 총점 순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옆으로 한칸 이동했기 때문에 값이 제대로 안 구해진 거죠. 그래서 총점 순위 초록색 범위를 F4를 눌러서 고정해주고 자동 채우기를 해주겠습니다. 12번 성이 EC이면서 가제 등급이 B 또는 C인 조정점수, 최종점수의 합을 산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면서이고 라고 해서 a n 연산자만 있으면 SUMIFS를 가지고 풀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는이 들어가면 SUMIFS 가지고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는 때문에 some ifs를 쓸 수가 없고 some product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some product에서는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o와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서 and 연산자는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some product 해주시고 학생 이름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 이름이 성씨가 이씨인지 아닌지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left 함수를 써서 첫 번째 글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앞에 left 가로 열어주시고 범위 뒤에 콤마 1 적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 다음 는 쌍따옴표 이 쌍따옴표 해주시면 성이 이 씨가 되는 거죠. 이면서를 써야 되니까 곱하기 연산자를 써야 되는데 레프트 함수 전체를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함수 전체를 묶어서 곱하기 연산자를 써주시면 이면서 and 연산이 됩니다. 가로를 열어주시고 과제 등급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은 쌍따옴표 B 쌍따옴표 해주시고 가로를 닫으면 가제등급이 B인게 됩니다. 그 다음 더하기를 눌러주시면 또눈이 되죠. 앞에 있는 가로를 블럭 씌우셔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B를 C로만 바꿔주겠습니다. O와 연산자 앞뒤를 가로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O와 연산자를 안 묶어주면 EC이면서 B인 자료를 더해주고 가제등급이 C인 모든 자료를 더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로로 묶어주면 또는 연산자 앞뒤에 있는 조건을 가로로 묶어주면 EC이면서 가제등급이 B 또는 C인 자료만 더해집니다. 그래서 가제등급이 B 또는 C이지만 무조건 성씨가 이씨인 사람들만 더하게 됩니다. 이제 뒤쪽에 콤마를 찍어주시고 조정점수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러면 이씨이면서 가제등급이 B 또는 C인 자료의 합을 구합니다. 자동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끌어주시면 자료값이 틀리게 나오는데 파란색 범위가 이름인데 옆으로 이동됐고 초록색 범위가 가재등급인데 또 옆으로 이동됐죠. 그 다음 보라색 범위는 조정점수인데 그대로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파란색과 초록색만 F4로 고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끌어주시면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기타 조건에서 금액에 대한 수치는 원화를 표시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금액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2번 모든 수치는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상단에 자릿수 줄임을 눌러서 정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4번 숫자 셀은 우측을 수식으로 맞추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을 해 주겠습니다 음수는 마이너스가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했죠 이거는 음수가 있을 때만 하시면 됩니다. 음수가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셀 서식 누르시면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를 클릭하시고 음수에서 기본적으로 가로 음수가 선택되어 있는데 마이너스가 적혀있는 숫자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으로 해서 자료값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 숫자의 차이는 오른쪽에 약간의 공백이 있으면 숫자고, 공백이 없으면 일반입니다. 13번, 12번에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했죠. G28셀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서 는을 제외하고 블럭을 씌우시고, c t r l C를 합니다. 그 다음, 29셀을 클릭해 주시고 다운표를 적어 주신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시면 됩니다. A29셀이 테두리가 빠졌기 때문에 모든 테두리를 눌러서 테두리를 넣어 주겠습니다. A3셀부터 J22셀까지는 옆으로 가는 선이 없기 때문에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에서 옆으로 가는 선만 클릭해서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점수가 85점이 넘는 이 학생들만 해당됩니다 학생 이름을 먼저 범위 씌우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총점부터 조정 점수 G9셀까지 범위를 씌웁니다 삽입 탭을 누르시고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조정 점수를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문제에서 데이터 레이블의 값이 표시된 이라고 했기 때문에 총점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다시 조정 점수를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는 어디에 봐도 상관없지만 보기에 불편하다면 상단에 레이아웃을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레이블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차트 제목 차트 위, 차트 제목을 블럭 씌우시고 학생별 성적 현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확대 출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목은 기본적으로 확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셔도 되고 너무 크다고 생각되시면 글자 크기를 16 정도로 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선택해 주시고요. 레이아웃 탭에서 축 제목에 기본 가로 축 제목, 축 아래 제목을 선택하겠습니다. 축 제목을 블럭 씌우시고 학생 이름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축 제목을 누르시고 기본 세로 축 제목 제목 회전을 하셔도 되고 세로 제목을 하셔도 되고 가로 제목을 해도 됩니다. 저는 세로 제목을 하겠습니다 축 제목을 범위 씌우시고 점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5번 X축 항목 단위 6번 Y축 눈금 단위 7번 범례는 모두 기본값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를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키보드에 Alt키를 누르고 크기 조절점을 이동시켜서 눈금선에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위아래 크기는 되도록이면 너무 크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트가 위아래로 크게 되면 인쇄할 때한 장에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차트가 굉장히 양쪽 여백이 커지게 됩니다 파일 인쇄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은 인쇄 내용이 차트만 보이게 됩니다 홈 탭을 누르시고 차트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만 보이는 겁니다 차트를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빈 공간 아무 곳이나 클릭합니다 다시 파일 인쇄를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내용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표의 오른쪽을 보시면 표의 내용이 조금 잘렸습니다 차트도 오른쪽이 조금 잘렸죠 그래서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고 자동 맞춤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동 맞춤을 해 주시면 한 페이지에 모든 내용이 나오도록 맞춰줍니다. 그 다음 여백 탭을 누르시고 위쪽 여백을 6을 주겠습니다.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 세로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백이 왼쪽보다 조금 크게 나옵니다. 보기 탭을 누르시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확인을 누르시고요 파란색 테두리 선이 있는데 그게 표에 붙어 있어야 제대로 인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붙어 있는데도 잘못 나오는 거는 파일 인쇄를 다시 한번더 눌러야 됩니다 이거는 엑셀의 버그입니다 다시 파일 인쇄를 눌러 주시면 여전히 오른쪽 여백이 크죠 다시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 가시면 이제는 오른쪽 여백이 생겨 있습니다. 이 여백을 없애줘야 됩니다. 왼쪽으로 파란색 선을 드래그 해줘서 여백을 지우겠습니다. 이제 파일 인쇄를 누르시면 왼쪽 오른쪽 여백이 똑같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쇄를 해주시면 완벽하게 끝난 게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